제 작업은 제가 서 있는 곳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다층적인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인 만큼 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구글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링을 하다 보니 제가 필요한 정보값은 위도, 경도나 도로면 같은 정보로는 알수 없는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도 그리기의 행동은 정형 행동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지에 갇힌 작은 동물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점을 바꿔 정형행동을 지도그리기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도그리기라는 실험에서 피실험자, 연구자, 관찰자에서 다시 피실험자까지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작업 자체를 긴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굴리기는 제 작업의 지도 그리기 실험의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m가 넘는 큰 공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에서 보이는 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구역 안에서 공을 굴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케이지 안에 갇혀 정형 행동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관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2터가 되는 큰 공을 굴리는 것은 괴롭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과정을 체험하고 기록한 후에야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한 무력감, 분노, 체념 등의 감정의 궤도를 만들었고 지도그리기는 여전히 그 감정의 포물선에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가상의 공간과 실험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놓여진 오브제들은 그저 가상으로 설정된 공간에 임의로 선택된 피관찰자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나 모래 알갱이들은 하나의 집단이나 개인으로 가정합니다. 바닥에 희게 칠해진 공간 안에서 놓여진 방식이나 빛의 방향, 오브제 각자와 가진 색, 크기, 높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이거나 크기가 작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흰 바탕은 가상의 지도나 도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품을 만들면서 관객에게 관찰자와 연구자의 역할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맵스에서는 특히 관찰하는 관객에게 고시점의 그 관찰이치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D 프로그램의 탑뷰에서 보는 것처럼요. 맵스는 특히 기억에 남는 단체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설치된 것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작업을 하는 만큼 전시 공간 안에서 제 작품과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과의 관계성을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미지큐브는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그 이후의 작업과 많은 연관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웹스는 모래와 시멘트만으로 관객에게 특정한 시점을 주는데 노력했다면 이미지큐브부터는 사용했던 재료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치에 사용된 사진의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해 일종의 설명서나 메뉴판처럼 함께 배치했습니다. 이미지큐브 위에 돌을 만들어 올린 것은 누름돌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에 집중해 만든 작품에서 재료의 가벼움을 느끼고 무게 밸런스를 맞추려 무게감 있는 재료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인 지금도 재료의 무게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맵스 인스톨레이션에서는 그동안의 실험에서 나온 정보값을 종합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쇄된 천에 적힌 내용은 설치를 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값이 적혀있고 바닥에 놓여진 노트북의 화면도 그 자료의 화면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전작에 등장했던 실험의 정보나 재료를 함께 배치합니다. 그 전의 지도그리기와 지금의 지도그리기의 연관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들은 계속해서 미완결성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더 나은 확장성을 가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드는 지도는 관객이 전체적인 공간을 본후그 이상이 궁금한 관객만이 자세한 정보를 읽기 위해 한번더 노력을 들이기를 요구합니다. 바닥에 놓여진 작품을 위에 서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쉽지만 한번더 고개를 숙여 읽는 것은 연구자의 역할이 됩니다. 저는 작품에서 작가가 서 있는 관객이 무릎을 굽혀 볼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지컬 베이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3D상으로 지면을 만들고 오브제와 데이터를 추가해 배치합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자연물, 사진, 입체화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설치는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관찰하게 만들려고 바닥에 설치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3D상에서는 카메라의 각도를 이용해 설치된 오브제들의 관계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전을 하게 된다면 관객이 다층적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는 공간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자연물, 공산품, 데이터의 질감과 부피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만들어 온 지도를 소형화시켜 공간이 아니라 손 안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진 지도를 퍼즐처럼 맞출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곳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한 작업인 만큼 그 불안함 이후 감정 궤도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지도가 궁금합니다. 아주 먼 일이겠지만 지도가 완성된다면 불안한 감정을 어떤 감정과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나는지 기대됩니다. 또 지도그리기를 하면서 기록된 감정을 더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관객의 발 아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